다같이 스트레치 같이 해보실게요. 우선 숄더 스트레치부터 한팔 크로스해서 시선 반대쪽으로 호흡과 같이 내쉬어주세요. 한번더앤후 같이 귀엽게 멀리 하세요. 반대쪽도 크로스함에서 시선 반대쪽으로 한번더앤후 옳지. 또팔 만세하셔서 한팔 밴드 하시고 팔꿈치 잡아서 지그시 호흡과 함께 지그시 내려주세요. 한번 더요. 엔후 그렇죠. 반대쪽 팔꿈치 잡고 지그시 후한번더후 호흡이랑 같이 해주세요. 옳지 그대로 손 가슴 앞으로 깍지 끼셔서 위로 쭉 끼지키면서 등 아치 가슴 열어 줄게요 그대로 앞으로 손바닥 밀면서 등컬로 쭉 뒤에 스트레치 여섯번 엔투쭉 위에 봤다가엔 바닥 멀리 보시면서 컬 다시 셋엔둘쭉 같이 엔컬후 and 4, a 쭉 끼지게 a 앞으로 쭉 밀어서 등 열어주시고 5, 길게 a 들 d 후 and l a 6, 쭉 스트레치, 앞으로도 후손 풀고, 그대로 멀메이드 할거예요한팔 Z자 발 포지션으로 그렇죠 그 상태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한쪽으로 멀메이드 스트레치 and 그대로 반대쪽 and 손끝 길게 하면서 시선 멀리 정면 앞 보세요 다시 and three and 후추 and four and 후추 And 반대쪽으로 멀메이드 갔다가 컬오버 두번 할게요 사이드 앤 컬오버 후 귀엽게 멀리 조금 더 크게 컬오버 앤후 깊게 돌아갈게요 옳지 그대로 발 바꾸시고요 다리 바꾸셔서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하실게요 자, 앞발 쪽으로 그대로 앤후 멀메이드 스트레치. 반대쪽 투후 길게. 숨은 내셔도 되고요. 들이마셔도 돼요. 앤 3. 쭉 갈비뼈 옆구리 길게 열어 주세요. 앤 4. 앤후쭉앤 반대쪽 앤 스트레치. And 그대로 컬오버, 로테이션, 처음엔 조금은 작게, 앤, 다시 풀었다가 방금 전보다 조금 더 깊게 컬오버 하실게요. 흐, 어깨 내리시고, 옳지, 천천히 정면 보시고, 그대로 돌아오세요. 발바닥 붙이시고요, 버터플라이 자세로 그대로, 허벅지 안쪽과, 골반 같이 스트레칭 하실게요 앞으로 배 넓게 앞으로 길게 하셔서 스트레치 그대로 30초간 레스트 하실게요 그대로 호흡과 함께 후, 편안하게 쉬세요 이 동작이 힘드신 분들은 이마 앞에 수건을 많이 많이 돌돌 말아서 놓거나 블록 놓고 조금은 높이 있게 쉬어 주시면 편하세요 10초만 조금만 더 호흡 그렇죠. 자, 천천히 일어나시고 자, 오른 다리만 옆으로 피셔서 사이드 스트레치 하실게요. 자, 그대로 내쉬면서 멀메이드처럼 그대로 쭉 허벅지 안쪽과 옆구리 길게 스트레치 총 4번 하실게요. 앤, 둘, 천천히 일어나시고 배 힘으로 일어나세요. 몸통 힘으로 앤, 투, 쭉 정수리랑 손끝 발바닥 길게 다 길어지세요. and two 가실 수 있는 만큼만 가시면 돼요 and 3, 쭉 and 스 last, 4 and 발 포지션도 바꾸셔도 되고요 길게 and two 다리의 모양 바꾸셔서 반대쪽 사이드 스트레치 똑같이 그대로 내쉬면서 쭉 길게 스트레치 앤 일어나시고 투, 앤4 호흡이랑 같이 동작해주세요. 앤 무릎 길게 피시고요. 앤둘 일어나고 앤 쓰리, 앤7쭉갈수 있는 만큼만. 앤3 라스트 포, 앤둘 발등 길만 밀어보시고요. 12 13 1 엥 그렇죠. 자, 그 상태로 방향 바꾸실 거예요. 계속 이어서 하실게요. 피존 스트레치로 오른다리 앞반드 뒷다리 길게 스트레치. 그대로 시선 멀리 보시고요. 배가, 배꼽이 정강이 앞으로 넘어가게 길게 엎드리세요. 엥 그대로 쭉 길게 일어나시고요. 계속 두번 더, 앤, 둘, 후 쭉, 지 상체가 내 종강이를 앞으로 넘어간다고 라 생각하시고요. 앤, 그대로 일어나시고, 라스트 3, 앤, 둘, 마지막은 앞에 내려가서 조금 더 길게, 깊게 레스트 하시고 계실게요. 후, 이때 정수리, 그 다음에 발등. 뒤에 핀 다리 길게, 뒤쪽 벽쪽으로 길어지시게 스스로 길게 밀어주세요.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그대로 두손 만세하셔서 가실쓴 만큼만 가슴 뒤로 또는 위로 쭉 스트레치. 쭉쭉쭉쭉 허리가 아니라 상체 전체로. 그렇죠. 자, 다리 모양 바꾸셔서 반대쪽 다리로 바꾸실게요. 왼다리 밴드로 바꾸시고, 그대로, 비전 앞으로 멀리 길게 넘어가듯이 스트레치, 후, 쭉 n 앤,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두번 더, 앤, 들, 후, 가슴이 앞으로 가듯이 다리 핀 오른쪽 다리는 뒤로 길게, 무릎도 길게, 일어나시고 마지막은 내려가서 더 길게 쉬고 계실게요. 이마 앞 손등 하셔도 되시고 편안하게 쉬세요. 후 옳지. 그대로, 엔드후 그렇죠. 오른다리 길게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조금만 더, 옳지. 그대로 일어나시고. 자, 두손 만세. 아까처럼 길게 위로 넘어간다 생각하시고요. 허리가 아니라 가슴 흉추에서 익스텐션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쓰세요. 렇지그 왼다리 뒤로 빼셔가지고 스완 스트레칭으로 바꾸실 거예요. 배대고 엎드리시고, 스완, 네 번. 그대로. 경추, 코끝부터 경추 연결해서 쭉 일어나시고요. 배 살짝 들어 올리세요. 앤, 푸셔받듯이 내려가시고, 3번 더, 앤, 2, 길게, 다리 더 길게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골반 전체에 힘 주세요. 앤, 천천히 내려가시고, 시선 마지막에, 앤, 3, 시선 먼저 일어나시면서, 그렇죠, 쭉, 배꼽 쏙 집어넣으시고, 앤, 다운, 라스트 앤포앤쭉 길게 멀리 멀리 옳지 그대로 엉덩이 뒤로 빼서 아기 자세로 스트레치 레스트 후 옳지 잘 하셨어요